너무 귀여워서 그런데 혹시 사탕 먹지 않을래? 무슨 사탕이요? 무슨 사탕일 것 같니? 궁금하지 않아? 아저씨랑 저기 슈퍼마켓에 가서 같이 사탕 고를까? 저기요 아저씨! 엄마가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도 말고 뭐 사준다고 해도 먹지도 말랬어요! 흥? 지금부터 알아가면 되지 뭘 그렇게 생각하니? 안돼요! 이러지 마세요! 안돼요! 싫어요! 조용히 해! 난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며칠 전 포지타라는 전기토 악마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그후 우리 집에 쳐들어온 다른 악마들에게 난 죽음을 당했다. 하지만 악마와 계약하면서 난 체인소면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하휴 역시 퇴근길은 항상 지치는구만 맥주 한잔이라도 하고 들어갈까? 하지만 늦게 들어가면 아내가 화낼텐데 그래도 고생한 나에게 맥주 한 잔을 못 참지 응, 응. 여보 아 오늘은 바로 들어갈 거야 여보... 여보! 무슨 일이야! 원래 항상 이 시간에 학교 끝나고 와야 돼, 라이가 지금까지 안 들어오셔서 신고하셨다 이 말이시죠? 네 아버님 아버님 일단 말씀드리기 정말 어려운 말씀이지만 아무래도 아이가 납치를 당한것 같습니다 네?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뜻도 없이 납치라뇨 최근 익녀 마을에 아이들이 벌써 총 4명 사라졌습니다 대게 따님까지 합쳐서 총 5명이네요 저희 딸도 납치당했다 뭐 이런 말입니까? 증거 있어요? 아못 믿으실 것 같아 여기 CCTV를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따님이 납치당하는 장면이에요 어? 우리 딸이 맞아 이, 여보 어떡해요 우리 우르르 장사님 그러면 그 녀석 목적이 뭡니까 돈을 위한 유괴인가요? 어 그건 아닙니다 보통 요괴범들은 부모님한테 연락을 해서 돈을 요구하는데 이 범인은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어요 하지만 저희가 빨리 이 사건을 해결해 보도록 할 테니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자님을 꼭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우리 요구하는 것도 아니라니 도대체... 뭐지? 아빠! 엄마 우리가 요루루를 구하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리아야 이게 무슨 놀이 같은 건줄 아니? 아니 여기서 가만히 앉아서 형사님 연락만 기다릴 거야요 에? 내 동생을 구해야죠. 어, 그리고 걱정 없잖아요 아빠가 체인소맨인데 에? 그래 이렇게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지. 이할 말이 맞다. <웃음> 여긴 어디지? 고마야 너무 놀래지 마렴. 아저씨는 너를 칠 생각은 없단다. 에, 아저씨! 그러면 대체 왜절 납치하신 거예요? 흠, 아저씨는 의사였단다. 너무 걱정 마렴. 이 아저씨는 너의 피가 필요한 것 뿐이니까. 아빠, 납치범은 어린아이만 노리는 상습범이에요. 제가 미끼가 되어 늦은 밤 돌아다니면 유괴범이 저한테 오 다가올 거라고요. 그때 아빠가 나타나서 납치범들을 물리쳐주세요. 어. 과연, 과연 납치범들이 나타날까? 응? 음? 음? 아이야, 사탕 먹고 싶지 않니? 뭐 이러지 마세요. 사탕 먹으러 갈까? 음. 싫어요. 초콜릿이 저 녀석들이... 야 거기 유기 몸들 내 아들한테 당장 떨어져. 아빠. 아이, 난 도대체 뭐야? 우리 얼굴 봤다. 애초. <웃음> 아저씨는 정말 운이 없네. <웃음> 음, 다 판으로 갈라버리겠어. <웃음> <웃음> 악마다, 악마. 악마? 으악! <웃음> 내 딸은 어디 있지? 아, 아, 악마! 다, 당신 딸은 아직 무사하니. 제발 날 살려줘. 딸이 어디 있는지 말해. 야, 여기 에이. 맞아? 아. 아, 여기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여기는 뭐야? 어, 우리 딸. 괜찮아. 아빠. 대체 당신 우리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아, 어, 너무 걱정 마세요. 아이는 무사합니다. 조금 피해를 뽑았을 뿐입니다 피를 뽑아? 아이들이, 아이들이 다 여기서, 여기서 피를 뽑고 있어 이아이들한텐 정말 미안하지만 그냥 피가 필요했습니다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도 그게 무슨 소리야? 제, 제발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제발 저는 그냥, 저는 그냥 평범한, 평범한 의세였고 세었고, 두 아이의 아빠였죠. 아빠였죠. 퇴근하고, 퇴근하고 집에 가자 오르집에 박쥐의 모습을 한 악마가 있었어요. 우리 아내를, 아내를 죽이고, 죽이고 첫째 딸을 잡아먹고, 딸을 잡아먹고 있었죠. 있었죠. 그리고, 그리고 저희 둘째 아들을, 아들을 죽이려고 빌려가자, 하자 저는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제발 제, 제 아들만을 살려준다면, 제 아들만을 살려준다면 저는, 저는 모든 걸 하겠다고 말이에요. 그게 네, 악마와의, 악마와의 계약이라도 좋으니 제발 우리, 우리 아들만큼은 살려달라고요 그러자 악마가, 악마가 이렇게 내게 말하더군요. 내게 말하더군요 그러면 네, 네 아들은 살려줄 테니 어린, 어린 아이들의 아이들 피가 싱싱하고 맛있으니 1년 동안 10분 안에 뽑은 피를 가져오라고 말이죠 그렇게 싱싱한 피를 구하는 건 불가능했고 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납치해 여기서 피를 뽑아 악마에게 바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 그런 사정이 있었다니 그 심정이에요 저도 당신과 같은 상황이라면 저도 그렇게 했겠죠 그 악마 어디있죠 제가 당신의 아들을 구해드릴게요 당신도 악마인데 같은 악마를 해치우겠다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그냥 악마와 계약한 아빠일 뿐이에요 피를 가지고 가서 방심할 때그 박쥐같은 악마를 죽이고 당신 아들을 구하죠 <웃음> 정말 감사합니다 따라오시죠 여기서 10분 거리 산속에 있습니다 딸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가있어 응. 아빠 조심해야 돼응이 피는 오늘 모은 피입니다 이 피로 악마 녀석의 방심을 유도할게요 그러면은 제가 그 사이에 우찌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악마는 바로 저기에 있어요 악마님 오늘도 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피를 드리기 전에 제 아들이 무사한지 보여주십시오 으라! 무사지! 야, 여기 있잖아. 아빠! <웃음> 아들.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구해 줄게. 짹! 싱싱한 피를 가져왔나? 확인해 볼까? 멈춰주세요 그, 그럴줄 알고 오늘은 제가 특별히 살아있는 피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기 건축 더미 뒤에 숨어있는 저 녀석을 드세요 오, 살아있는 녀석의 피라 간만에 숙성된 어른의 피도 괜찮겠구만 진정 들켰군 배장도착군 인간 주제 영일. 아이를 납치해서 사람을 조종하는넌 악마 중에 진짜 악마야 반으로 쪼개주지 에? 반갈주? 너도 악마잖아 악마가 왜 사람을 지켜주는 거지 그거야 물론 난 악마가 아니라 아빠니까 불래 잡총 죄송합니다 잉녀민씨 당신이 어떻게 돼도 전제 아들만 살리면 돼요 준식아 빨리 뒤에 도망가자 어? 저 사람은 뭐지? 도대체 무슨? 우리 어. 가족들 다 무사하구나. 아빠 응. 무사하셨군요.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 가족들이 무사하다니까 마음이 편하군. 아 마지막에 날 구해준 사람. 사람 도시 누구 였을까？뿅 구독 뿅 좋아요？안녕. <웃음> <웃음>